스폰 찾았다. <웃음> <웃음> 역시 장르 많다 유튜버. 무슨 언뜻해요? <웃음> <어디서, 어디서 타요? 웃음> 여기 바라페스타. 여기 말이지. 아나 통영 너무 여기 자주 와가지고. 아, 진짜. <웃음> <웃음> 진짜. 나 예전에 일하러 진짜 자주 왔었는데. <웃음> 도착습니다 지금 트레킹 하기 전에 밥 먼저 먹고 가려고 하거든요. 검색해서 알아본 밥집이 있어가지고 핏다 핏다 거기로 핏다 핏다 가는 길입니다. 핏다 핏다. 약이 필요하다. 두릅잎 어디 갔어요? 다 아, 비어오고 있네요. 여기 한번 와봐. 어우 너무 아프다. 큰사이해 봤고. 금영은 한양식당 감사합니다. 와, 한복 봐이 진짜 진이다. 응. 이거. 와 안녕 아, 아, 응. 안녕 뭐 오, 깜짝이야 너무는줄 알았잖아 어 풀렸네 깜짝 놀랐어 무는 줄 알았다 이거는 10이고 아니 꼴즈도 아니기 때문에 똑같다는 걸못 어, 느끼죠 음 와이지만 은근하게 느끼지 음 괜찮은데, 너무 많은 거알거 괜찮아. 아이고, 재밌어. 아, 뻣빠하죠 이뻐라. 너무 귀여워. 재라 좋아요. 일단 가는 길. 중간에 내려가지고 걸어갈 겁니다. 마이크 I'm n t a f r 이상극적이시다. 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와. 오 영상 편집들 잘하시는데요. 잘네요 린만도 <웃음> <빅란도> 배가. 오. 펠리즈인데 <100회. 웃음> 이거 하면은 평행으로 따라오고 그룹도 가봤어요. 어디야? 그룹도. 그럼 그룹, 그룹, 그룹도는 가볼까요? 가고 싶어서 못 가. <웃음> 덕덕도까지만 가봤어요. 힘들지? 못 가요 못가그 예약하기도 힘들고 응? 여기 다리 그래 좋은데? 이거 좋아 이게 이래 찍으면 이게 전체가 한 눈으로 보면 멋있어 음. 근데 이게 그 눈을 해보면까한 눈은 요 저거 이렇해이게 해서 이거 매빅이에요? 네, 네 매빅 프로 중국의 미니? 마들이 이거 독점하고 있어요. 다 요즘 다매 매백서. 아삼어 매빅 미니 진짜 없던데. 미니는 지금 이못 날린다. 이 바람이 래보불면 너무 멋져. 아... 귀찮아괜찮 귀찮아. 내가 미니 했거든. 네. 미니 해 갖고 날라버렸어. 이매빅 에어예요? 에어예요. 이빅 에어. 그 미니는 240, 250g인데 이거는 한 500g 되 거다 엄청 갈비 이 바람이 뭐 엄청 싸는라가 버린다 우와 멋있다 노 아저씨 절대 유튜브 나오면 아, 아저씨 유튜브 나올 수 있어. 아저씨 날맨날 근데 질려. 아 질려. 사가 바람을 저항하는 어떤 느낌인데 이게 옆으로 가면 타고 넘어온다고 진짜 이게 소금의 절이니까 식감이 다르네 이게 탱글탱글 너무 맛있다 아, <웃음> 배고프다 <웃음> 지금 뭔들 진짜 지금 먹어도 맛있다. 아, 그래도 치, 시원하게 살아있네 아이스팩 돌고기 아, 잘한 것 같아요 아, 아, 맛있너무너어 음, 먹고 싶다 진짜? 와사비랑와사비랑 간장이 다르겠어. 이거 <웃음> 아. 아, 내가 젓가락 없잖아 아. 아. 난 다르겠어. 응.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웃음> 그혹식 중금속 뭐 이런거? 그러니까 <웃음> 중속 이런거 되는거 아니 설마 아르마 그 어디고? 우리가 모르는데 오징어 통오징어 먹물에도 중금속 있단다 오. 음식에도 들어있는데 근데 오히려 그게 더안 좋대요 그 사람들 보면 음. 나무젓가락 주셔가지고 아. 그게 생나무에 그독 엄청 진짜? 세대 알러지 반응도 있을 그래? 수도 있고 그래 맞다 그게 안 좋대 먹시다 <웃음> 우리는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어, 잘라. 그 어, 아, 잘라. 아, 측석으로 자를 거예요. 네이, 네이, 세요네 벌려서. 어사장다 좋네, 이거. 아, 웃겨. 아이 고 진짜 진짜 밝네 이거. 음, 이거 좋아요. 가격도 그것도... 아, 어, 어, 이거 종류도 여러 개 있다 맞지? 이게 아, 이, 그거야? 이게 온 그거고 음. 갓을 막씌어가지고그 손전등도 되고. 네, 들고 네 하는 그, 거. 손전등도 돼. 언제로? 네, 음. 음. <웃음> 고구마, 막걸리 <맥컬리. 웃음> 잡혔다. <웃음> 와 t h i 까이 I did not know you.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이 산불 감시원분 계셔 가지고 7시 음. 퇴근하시는 바람에 텐트를 늦게 쳤어요. 그래서 저녁도 늦게 먹고 해서 새벽부터 움직여 가지고 너무 피곤해요. <웃음> 얼른 자야 될것 같아. 요 너무 지금 이거 뜨는 동안 정리해야지. 어제 올라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 오, 오! 언니 조심해요 <웃음> 어떡해 돌돌 돌 조심해야 돼요 여기 오, 호스 다 아, 호스? 아 위험해 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정리 다 하고 지금 내려가는 길이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배탈 안 가고 섬한 바퀴까지는 아니고 트레킹 좀 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더워가지고 바로 옷을 벗었어요 땀난다 저는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리하고 여유롭게 하산한 지금 이 시간이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옷을 벗었는데도 덥네요 비한 숲속마을 느낌인데? <웃음> 음향 효과 들었어 조금. 왜 거기서 가방을 싸? <웃음> <웃음> 아주머니 왜 거기서 가방을 싸세요? <웃음> <웃음> 모닝사가 그거 연출해 볼게. 이이 어, 어, 열매가 열렸네. <웃음> 아주 맛있게 잘 익었네요. <웃음> 아, 잘 익었네. 누가 씻고 씻어 안 온다. 가지에아힘데어요 이거. 쫙나간대 얘. <놀라> 와 와, 생각보다 좁네. 오! <웃음> 이제, 헉! <웃음> <뱀이 같이> 있다. <웃음> <웃음> 마지막 출렁자리입니다. <웃음> 저기도 뭐 대박인가 보다. 어 아저씨. 아 <웃음> 어, 저기서 나온다. <웃음> <방금 웃음> <웃음> 저기, 저기 지금 우 텐트 말리고 있어요. 아, 뭐뭐제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그좀 어, 걷고 아, 싶어가지고. 음. <목소리> <목소리> 이런 호연이 <와, 웃음> 아침에, 아침에 진짜 멋있었는데 대박이었어요 네, 그 안개 깔려서 어제 꼭대기는 고고고. 진짜 대박이었어요 볼허리지만안 바... 안 좋을 수가 없어 제은서뭐 30년 전다녀 어, 탔다니까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이아 원래 계속 탔다가 아, 좋은 거 많이 알고 계구나 그러니까, 당신들 나이에나살을아이이하고한번타 아, 그래. 근데 나, 다, 다 그렇게 아무튼 개산한위에사람이려 가지고 말은 마하고 그래갖고 근데 종목을 바지 음. 쪼개는 시끄럽네 <웃음> 언니 유튜브학고가그비방하던데 <웃음> 비버워크 비버워크 어. 아니, 애 가는 사람들 있지? 재인이라, 가면 아니만 거기 딱 서고 일하거든 일하거든 그러면 별거 없어요 아니요, 안해요 신주산 그, 있잖아, 그 진달래 네네 네. 어. 우리 마을 주산인데 어, 거기는 나, 진짜 그럼 세팅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촬영하러 가거든 그러면 외지에서 또이멘트 네. 응. <웃음> <나도 알잖아.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엄청 했처음에 근데 지금은 좀 해요. 처음엔 없애야. 아예 말 한마디도 못 했다. 그래. 근데 말없이 그냥 하는 것도 딱 느낌이 있던데. 어. <웃음> 하나 필요 없고 용품 중에 하나만 자 좀. 어 남한테 나 이, 이, 있다 이 정도로 이거 이신도로 한 개만 있으면 돼죠중에에어도 침낭이야. 맞아요. 침낭. 그 침낭은 침랑. 침랑. 진짜 뭐 큐뮬몰러스도 가격 침물맛. 또 올랐어요. 그래서 오르기 전에 바로 직구로 샀어요. 별미사 배안세워이 응? 아니나한 맛. 커피 맛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진하게는 어. 한한샷더넣어도될것같다 괜찮네장우이면 어, 어, 어, 제암산, 일림산 음. 그검색해봐라 5월달 되면 철쭉이 있지. 능선이쫙 되어있거든. 음.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제일 높은데 그게 딱 아, 치면은 음. 꽃하고 이기하고 꽃이 탱하고 아. 일몰, 일출을 음? 일하고 그니까 그걸 야 돼. 음. 음. 다 했다. 우와. 좀 띠를 넣었네. 우와. 또년이쟁이란이 목련은 여름에 이제, 네, 네, 이제 장마철이 되면 강하이키이해지고 냄새가 좀 키키한 냄지가 나고 하잖아요. <냄새가> 네 명이 네. 어, 네 같이 한마한를 없애기 위해서 목련 자고요이 목련 향기가 좋으니까. 네. 와 하늘. 바라. 종마다 분야마다 향기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달랐다. 그래. 음료수! 음료수! 음료수. 응. 사이다! 간호사한테 가무 간호사한테 무조건 아이고 여권다 여권다 그다 그래서 빽빽그이다니가 거기에 스트레스를 그니까 다니면서 아무생각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견한 사람들이 나름 스트레스를 지줄알 이마저도 안 되는 사람이 집에서 오는 무수게 앉아갖고 아이고 내일시마또 진짜 또 쉬고, <웃음> 아이고, 그쯤에, 그치 마시는, 그치 가고 그건 시프고 아이고 걱정마 근데 맞는 거에요 월요일날 월요일 맨날 주변에 맨날 어디 맞아 아러 와라 이제 내일은 올6 0이면 뒤돌아보면 이제 순간순간이 한순간이 진짜 기가 음, 하루하루 더. 엄청 그 여러분들은, 짜증내지 말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어, 네,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세상이. 네. 엄청좋 날도 있고, 제, 제, 제, 제, 오늘 같은 날도 있고, 이런 희노애락이 확뒤섞있는 그런 인생이라서, 네. 그, 일회일비 할 필요가 없어. 요그 네. 어떤 순간순간에. 지나면 지나가리, 네. 네. 이 또한 네. 지나가리, 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네. 생각을 합니다. 들어봤고. 네, 소리도 연도. 그쌍굴 해갖고 이게 특가이야 그거 봐그 악어 주둥이처럼 쭉때가그 텐데 치거든. 어디 참이에요자랑 하시는거죠? <웃음> 아 <아이고. 웃음> 고기는 소고기 너무 많이 모아. 계속선이네와계속선속선이네아 아, 아, 계속 <웃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돌아야 되나 돌아, 돌아, 돌아. 아, <웃음> 출동하네 출동 아니에요. 응. 응. 눈치가 있다. 아 가는 거 알고 대기하고 있는 거 알고. 진짜 눈치 있다. 진짜 웃긴다. 그거 또 말발 아저씨잖아. 있 그거 나는 자연이 나 말발 아저씨. 오. 오 점점 와. v i t a m i 우 여기 진짜 와. <웃음> <웃음> <웃음> 아 s 많 c h o in a d i f a a l a e e r r e s u f f e r i n a w a a r I better stop putting miles on the r o d I'm so tired. 우연히 만난 아저씨 한분 계셨는데 그분을 오늘도 우연히 걷다가 만나가지고 되게 차도 채워주시고 고등어 회까지 사주셨어요 진짜 덕분에 정말 편하게 지금 부쿄기까지 왔는데 카페 들어가서 좀 쉬다가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